건자재 가격 급등의 금리 인상까지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기에 주택 거래마저 또 끊기면서 공사대 감을 외부에서 빌려왔던 중소규모 아, 업체들이 아,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 원료원과 상승에 따른 여파로 건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소규모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졌다. 특히 미분양으로 수익이 줄어들면서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등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인상과 금융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리 물가인상 이중고속 수익성 감소. 1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건설사 3분의 1수준이 도산위기에 처했던 10년 전 금융위기 상황과 현재 건설업계의 상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자재 가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이후 와판 거푸집은 12.83%가량 가격이 올랐으며 전력케이블과 창호율이 역시 3.8%, 0.82% 상승했다. 노무비도 증가했다. 건축목공은 5.36%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형틀목공과 콘크리트공은 각각 4.93%, 2.95%의 증감률을 보였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착공 직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확정하고 있다. 공사가 끝난 1에서 2년 후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라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근 1년간 오른 공사금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건설업체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초 이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공사 금액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시멘트 대란 등으로 인해 자재 수급이 불안전해지자 공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이에 주택착공 실적도 감소세다. 7월 주택착공 실적은 지난해 대비 16.8% 축소됐다. 미분양 사태로 분양을 미루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부담도 커진다. 자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금융권에 빚을 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공사 하나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실상 사업이 모두 중단되는 상태가 된다. 사업은 중단되는데 현장관리 인력 등에 필요한 인건비나 기타 비용은 유지된다. 수익을 내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이 공사비용의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재산금융 또는 제산금융으로까지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은 같은 중소건설업체 경영난에 기름을 뿌렸다. 금리가 오르면 땅과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가 불어나 건설사들은 분양을 밀어서 얻는 이득과 분양을 통해 얻는 득과 실사이에서 고민 끝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신규 사업도 난항, 경영난 장기화 우려. 금리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규모 업체뿐 아니라 중견 또는 대형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의 대출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건설업계가 시계재료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이달 7일 지역 건설의사병 미분양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분양 지역이 대구와 부산, 울산, 경기도 등 20개 지역 외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건설사들이 분양 잔금을 받은 이후인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실적과 재무 안전성의 영업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으로 인해 자금을 회수받지 못하거나 신규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여파가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총 3만 1,28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5.6% 증가한 수치다. 미분양 주택 3년 만에 최고 미래 전망 암울 현재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9년 62529 가구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분양 자체는 2008년 임원 브라더스 사태 당시와 비교한다면 많은 수준이 아니지만 최근 전반적인 물가 인상과 매매 절벽의 장기화 전망 등의 연느 때보다 건설업계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동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1,284가구로 전월 2만 7,910가구 대비 12.1% 증가했다. 2019년 이후 7월 미분양 주택은 2020년 2만 8,883가구, 2021년 1만 5,198가구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시금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 추세다.